제가 주식을 시작한 처음의 계기는 월급쟁이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였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가방끈이 짧든 길든 누구나 할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으며 주식으로 돈을 번 누군가들의 영웅담에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2020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큰 수업료를 내고 주식시장에서 포기를 선언한 47살의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주식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허용하는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매력에 매료되었고 누구나가 남자라면 한 번쯤은 도전하고 싶은 영웅 심리의 멋모른 함정에 빠져든 것이 아닐까요. 현재 결혼 15년차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은 22년차로 주위를 둘러보면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끊는지 6개월이 되었으며 이곳 주식 실패담을 들여다보면서 항시 끌어오르는 욕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와이프가 열심히 모아온 현찰 1억을 주식시장에 바치고 왔습니다. 애초에 우리 집에 돈을 쓴 것이 아닌 직장인 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하였고 결국 다 잃었으며 모아온 돈 1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이었죠. 아직 천만 원 정도가 더 남아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과정, 부부간의 갈등, 자식들에게 준 상처 불보듯 뻔하겠다 싶어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패 사연을 보내면서 주식의 함정과 실패했던 과정, 내가 생각하는 성공 비법을 소통하고 싶어서입니다. 주식에서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2주 최저가 매수하기. 이 방법을 선택했던 전 깨달았습니다. 최근 주식에서의 흐름이 좋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면 최저가로 나는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을 거란 굉장한 착각을 하면서 희망의로를 돌리고 있던 것을요. 주가가 오르는데 이유가 있듯이 내리는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짝의 반등은 볼수 있겠으나 내려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없었으며 추가적인 물타기 그 타점도 알지 못하면서 결국 저 자신은 지쳐나가 혼자 떨어지더군요. 상한가와 하한가 따라잡기 이 영역은 개미들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나 굉장히 달콤해 보였기에 많은 도전을 했고 하한가에 잘못 들어갔다가 팔지도 못하는 경우를 맞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가 마이너스 20% 30%까지도 경험을 해 보았죠. 차트만 본다면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큰 돈을 만졌을 텐데 라며 지난 과거들만 회상했던 나였기에 이런 더큰 실수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한 종목 올인하기. 개미들은 한 종목의 올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볼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적었으며 큰 돈이어야지만 낮은 수익률에도 많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무리한 포지션으로 한번 크게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여러 사연들을 비추어 봤을 때백번 잘해도 마지막 한 번에 추락할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친구 및 지인,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본인은 이 종목으로 벌써 몇 천의 수익을 보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들어갈 거라며 몇날 며칠의 통화에서 저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귀가 팔랑거리는지 결국 저와 그 친구는 둘다 폭락을 경험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는 손실만 이천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벌었던 돈만 까먹었습니다. 주식에서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시죠. 멘탈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력의 영역, 그들만의 리그, 물타기, 신형, 미수동 실패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진작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위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가까이 두었던 저의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을 하려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지나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닌 은행이자 이율보다 높은 주식, 복리의 마법을 실현시키고 싶은 주식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 주식을 하지 마라. 두 번째 절대 주식 하지 마라입니다. 주식의 비관론자처럼 보이겠고 돈을 잃은 사람의 바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십니다. 허나 당신이 빗땀을여본 돈이 쉽게 날아가면 누구나가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것이며 아무리 냉철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 결과는 똑같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식을 계속 하실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에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이 사람처럼만 되지 말자 좋은 이야기였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물려받은 것 없이 월급쟁이가 불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많이들 바라보시죠. 하지만 느릴 지언정 차근차근 긴 시간으로 승부하는 방법도 가정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나의 목숨을 지키는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바로 사이버머니로 느끼신다면 더욱 제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머니로 인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렇죠. 현실에서는 돈 몇천 원이 아까워서 먹고 싶은 거안 먹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도 현금화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분. 돈은 절대 가볍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본인의 일에 더 투자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실패자들이나 하는 록들이라고할 수도 있지만 아직 손해본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보시고 다른 일의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말 주식은 답이 없다가 아닙니다. 제가 실패한 요인은 저한테 있는 것이죠. 순전히 저의 욕망에 비롯된 모든 실수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력이 아니었고 차트를 본다고 타이밍을 알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통 남의 일만이 아니듯이 본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으며 교훈 아닌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인생은 길다는 것을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며 이 모든 것이 삶의 토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지금까지의 제 과정이 오히려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참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다며 웃을 수 있는 일인입니다. 큰 돈을 잃고 나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좋은 사연들을 매번 보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빠른 시간에 큰 부를 모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소소한 행복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금 찾아나가고 있는 삶 속에서 안정된 보통 사람의 행복을 한번더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한마디. 단한 번의 실수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실 수도 있으니 힘들게 모은 돈을 잃고 난후 본전을 만회하고자 더큰 돈을 잃게 되는 우를 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웃음>